안녕하세요.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오늘은 DC 코믹스와 마블의 비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DC 코믹스의 영화와 마블의 영화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본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마블의 영화는 주인공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영웅마다 연대기를 쭉 설명을 해줘요. 일편은 보통 캐릭터를 설명하는데 다 쓰는 편이죠. 마블은 해외 관객들에게 생소한 영웅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이언맨은 영화로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영화를 시작했는데 을 이게 관객들의 취향저격이었던거죠. 사실 마블도 DC 코믹스와 같은 전략으로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영웅에 대한 캐릭터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화려한 CG를 보여줄 수 있는 완성된 영웅에 대한 스토리만 가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헐크입니다. 헐크 1편과 2편은 모두 흥행 실패를 거뒀는데 1편의 실패로 2편을 리보작 다른 탄생 배경을 가진 스토리로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등장하는 배우들도 모두 다른 사람으로 캐스팅이 됐죠. 근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해서 1편은 국내 70만, 2편은 100만으로 흥행 실패를 했습니다. 2편의 총 투자비는 1억 5천만 달러로 손익분기점은 3억 달러였는데 해외 수익을 포함해서 2억 6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4천만 달러를 소리를 본거죠. 한국 돈으로 400억을 손실을 본거예요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마블은 영웅에 대한 캐릭터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고 관객의 몰입도를 올리기 위해서 주인공이 자주 바뀌지 않는 시스템으로 진화합니다. 관객의 편의에 맞게 바뀐거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우리가 아는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이란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전에 토니 스타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와 썸을 타고 있는지 캐릭터를 확실히 정리해서 관객에게 알려줍니다. 이렇듯 헐크의 실패를 통해 마블은 지금의 방식으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퍼스트 어벤져스는 국내 관객 51만입니다. 당시에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 2편이 같이 개봉하면서 악재를 피하지 못한 것 같네요. DC 코믹스 영화는 어떨까요? 영웅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영웅의 한계 능력은 어디까지인지도 알수 없고, 단적인 예로 2016년작, 저스티스의 시작에 출연한 원더우먼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여인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슈퍼맨에 필적하는 능력을 가졌지? 저 여인의 능력은 어떤 게 있을까? 저처럼 모르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DC 코믹스는 마블과 달리 흥행에 지속적으로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DC 코믹스의 흥행 실패한 영화의 특징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본전 내용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두번째로 캐스팅된 주인공이 틀리다. 세번째로 영원 화 봐서는 캐릭터 간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네번째로 관객의 눈이 높아져 이제는 영웅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도 더욱 관심있게 본다. 슈퍼맨의 경우에 만화책에서도 내용이 따로 존재하지만 미드에서는 슈퍼맨이 능력을 습득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어떤 가치관을 습득하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미국을 제외한 해외 관객들 중에 총 10시즌에 달하는 미드를 본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감정선을 읽을 수 없고 등장 영웅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냥 막강한 히어로에 불과하죠. 하지만 최근 원더우먼이나 아쿠아맨을 보면서 DC 코믹스도 전략을 바꿨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더우먼에 대한 캐릭터 설명으로 한 편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영웅에 대한 캐릭터 설명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했고 자연스럽게 흥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DC 코믹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DC 코믹스의 다음 영화는 샤잠으로 올해 4월 개봉 예정입니다. 예고편을 봤는데 친절하게 영웅의 탄생 배경과 성격 그리고 능력을 자세히 설명해 줄듯 하더군요. 마블의 끝없는 성공에도 헐크의 촬영 계획은 아직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의 어벤져스 헐크 역에 나오는 마크 러팔로가 주인공으로 올해는 꼭 헐크가 나왔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관객이 한명으로서 앞으로 마블 영웅들이 시리즈뿐만 아니라 DC코믹스의 영웅 보는 재미가 늘어나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 DC코믹스도 마블과 함께 승승장구하기를 빌겠습니다. 끝